돈. 아,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돈이 주제가 됩니다. 돈은 저도 참 좋아해요. 사랑하죠. 돈을 한자로 뭐라고 할까요? 돈을 사랑하는데 한자로 돈을 모른다면 <웃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돈, 전. 쩐이라고도 하는데, 어, 저는 쩐이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좀 경박해 보이지 않습니까? 도박하는 사람들 위에 표현 갖고, 전. 네. 전입니다. 돈의 문자학. 오늘의 주제는 그것이라 볼수 있는데, 무슨 뜻일까요? 금이고, 원래 돈의 시초는 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뭐, 조개도 있고 합니다만, 음, 금이 가장 대표예요. 금. 금은 굉장히 귀중한 가치가 원래 있습니다 드물어서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금이 이 생명성이 지구를 지키고 있는 어떤 중요한 에너지 축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금을 찾아서 막 여러 행성을 다니는 그런 금사냥꾼들도 있다 이런 말이 있죠 금을 창과 창과 지키고 있고 다투고 있고 어떻게 보면 돈이란 것은 이런 다툼과 지킴과 수비와 공격 이런 어떤 상간의 에너지들이 있는 것일 수가 있어요 돈이 없으면 전에 한번 귀천을 얘기할 때 했었죠 다시 한번 복습 삼아서 볼까요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약자로 쓸게요 이걸 약자로 이렇게 쓰는 거죠 천 돈이 얇으면 천해집니다 존재가 천해지는 뜻이 아니라 천한 대접을 받기 쉽다는 얘기죠 이 세상이 돈 돈을 꾸러미로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돈 꾸러미 같은 것입니다 귀해지죠 귀한 대접을 받죠 돈이 어찌 사람의 가치를 정하겠습니까 많은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면이 있다는 얘기죠 돈 우리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돈이죠 돈 돈다 돈은 생명과 사회 속을 이렇게 돌아다녀요 흐름이 죠 하나 에너지 흐름 인데요 근데 왜왜 왜 나한테는 안 돌죠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돈는데왜 나한테는 안 도냐고요 돈이 돈은 돈이 다가오는 것을 발제 라고 해요 중국인들 중국인들 새해 인사보면 내가 발제 빠거 아 빠자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아, 제가 이가 중국어를 뭐꽤 하는 것 같은데 요즘 시작했습니다 중국어 중국어 공부 시작했어요 빠자 돈이 벌어지는 걸 말하죠 항상 이 조개표 들어가는 것은 돈에 관계된다 이 얘기 몇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제 발음을 빌려온 것이기도 하지만 돈은 어떤 재능 달란트에 수반되는 것이 많죠 아무 뭐 능력이 없다면 어디서 돈이 나오겠어요 여기서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엄마 아빠 용돈 좀돈좀 좀 얼마 2만원 뭐에 쓰려고 반드시 물어보겠죠 뭐에 쓰려고 그죠 그냥 달라내려 줍니까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절대로 안 그렇죠 뭐에 쓰려고 이 용도를 물어본단 말입니다 용도 이 우주도 이 신도 여러분, 에 그걸 묻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돈이 필요해 필요해 필요해 하고 아우성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어떤 그런다면은 뭐에정려고 하고 물어보고 계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렇게 대답하진 않을까 정시 빚도 좀 갚아야 되고 먹고사는 걱정좀안하정 살고 싶어서요 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집도 좀 전세, 월세 좀 벗어나서 내집좀 마련하고 싶고요. 뭐 등등등 노후설계도 아, 특히 노후설계 좀 오래 산다는데 노후에 그래도 매 억은 있어야 걱정 없이 살수 있다는군요. 자, 이제 앉고 싶고 자 이런 말들은 전부 수축적이죠. 목적이 수축 수동 소극 더, 아니 노골적인 말로 할까요? 찌질 아저 찌질한 목적 아닙니까? 그런 용도를 말한다면 우리가 자식한테 돈 주고 싶을까요? 아빠, 나돈 필요해 2만 원 왜? 2만 원 없으면 난 불안하거든 <웃음> 이렇게 말한다면 <웃음> 주고 싶겠어요? 야이 말, 마 용도 생길 때 그때 얘기해 이렇게 말하겠죠 예, 그래서 우리도 팽창적인 용도를 가져야겠죠 적, 그 능동적인 적극적인 담대한 그런 스케일 있는 그런 꿈 그런 비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늘이 돋고 우주가 돋는 것이죠 부모도 그렇듯이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게 긍정적이고 팽창적인 비전인가 안 해봤기 때문에 보통 소시민들은 참 쉽지 않아요 그 꿈을 제대로 가졌다면 이미 돈이 많겠죠 저도 지금 이런 말하지만 이런 돈에 대한 비전이 실현된 것이 얼마 안 됐어요 실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놀라운 속도로 자 음, 무엇을 하고 싶은가 돈에 구애받지 않는 정말 그런 날이 온다면 풍요가 나를 둘러싼 그런 편한 날이 온다면 그때 난뭘 하고 싶은가 자, 그 날이 오늘이에요 오늘 나는 풍요롭다 빛을다다 갚았고 와, 상상만 해도 좋죠 다 갚았어요 막 절로 입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당당하게 내가 가고 싶은 곳을갈수 있어요 어, 후쿠오카 한번 가서 뭐좀 거기가 그 흑돼지 좀 먹고 올까? 갈수 있어요 바로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그리고 어 저기 인천 차이나타운 가가지고 오늘은 무슨 요리를 한번 먹어보자. 이태원, 무슨 식당 가가지고 이태리 뭐를 먹어보자. 갈수 있어요. 바로 아 멋지죠. 바로 길에 나가서 그냥 택시를 불러서 운전도 귀찮아가지고 쫙 가서 먹고 즐기다가 고급 와인을 마시다가 돌아올 수도 있어요. 친구들 모임에서 내가 돈을 빵빵빵 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고 싶어요? 그것만이 가치는 아니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여태까지 굶들렸던 헤어지 못한 일에 대한 어떤 욕망이라면, 갈망이라면은 이제 그런 것 출컷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고 싶습니까? 그 목적이 정해졌을 때, 신은 오내 자식, <웃음> 오 멋진 이 주인공이요 하면서 도와줄 거란 말이죠 집을 키우고 차를 키우는 것도 한계가 있죠 얼마나 뭐 집이 커야 됩니까? 차가 얼마나 많아야 돼요? 그다 키운 다음에는 그걸 넘어서는 그때는 그 가치는 어떤 걸 원하는 얘기죠? 일단 모두 함께 잘 살고 싶은 가이 말을 홍익인간이라고 하죠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홍익인간이 뭐예요? 훌륭한 질문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국시인데 널리 이롭게 한다. 누구를? 인간 사회를. 인간은 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사회.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지금 현 인간의 평균 사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것저것에 시달리고 구애받고 쪼들리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 중생의 세상을 널리 돕고 싶은 겁니다 이 기본 바탕 목적 우리 비전에는 두 가지 비전이 있는데 하나는 기본 비전 바탕 목적이라고도 해줬죠 바탕에 이것이 깔려 있는가 아, 바탕에 이것이 깔려 있는 사람들과 어울린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이걸 바탕으로 하고 그 위에 개인의 비전을 세우는 거죠 나는 사회로 세상을 이익되게 하고 싶어 나는 문자로 문자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지식과 그것을 융합시켜서 지혜화시켜서 어,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세상 그런 신세계를 만들고 싶어 이건 저의 비전입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뭡니까 여러분이 직장을 다닌다면 거기서 어, 마스크를 만든다면 어떤 비전을 가지겠습니까 이 마스크를 통해서 어떤 어떤 어떤 어떤 또는 이 다음에 어떤 어떤 어떤 홍인간을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어떤 멋진 장대한 비전 그것이 세워졌다면 그것이 스스로 납득할 만하다면 그것을 자, 요령입니다 우리 서예명상 하는 사람의 요령이 쓰세요 이렇게 쓰세요 저는 서예명상에남면 글자를 얼마나 썼는지 몰라요 종이에도 썼고 허공에다도 씁니다 아마 지금도 한번 생각해 쓸까요 이건 저의 비전이지만 여러분도 써보시라는 얘기죠 글씨를 잘 써야 되는가? 잘 쓰면 좋습니다 그러나 못 쓰더라도 목소리가 좀안 좋다고 말못 알아듣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아름다우면 더좋겠 좋겠죠 마찬가지 이것도 글씨가 더 힘이 들어간다 에너지가 들어간다면 당연히 내 안에 신성이 더 납득합니다 그러나 우선 아쉬운 대로 여기서는 이걸 이걸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요. 원래 옛날에는 명상 네. 이렇게 원하는 것을 압축된 어떤 단어로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정, 아직 정해지지 않으면 홍기인간이라도 쓰는 거죠. 홍익인간 홍익인간 홍익인간 인 널리 이 인간 중생은 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도 있겠죠 내 안에 있는 인간 아이고 이 인간아 하는 그 인간 찌질한 꿈밖에 가지지 못했던 그 인간에게 더큰 자유를 주고 꿈을 주고 풍요를 주고 온전함을 줄수 있다면 그런 당당함이 내 안에 굳건히 선다면 그때 들릴 것입니다 돈. 거대한 경제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오는 소리 굴러오는 그 바퀴소리가 들릴 거예요 꿈을 이념을 세우고 돈의 용도를 세우고 쓰세요 써서 하나쯤은 어디에 보관해 두시고 걸어두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서랍 속에 서류 봉투 속에 넣어두셔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귀중하게 금고 속에 넣어두셔도 좋아요 금고 속에 꿈을 저장하는 것 아주 음, 아름다운 테크닉입니다 제 친구 우주인이 알려준 방법이에요 금고 속에 꿈을 써서 넣어두세요 그리고 이따금 보세요 소중하게 소중하게 그리고 떠올리세요 그리운 사람으로부터 온 편지를 기억하듯이 그 꿈을 기억하세요 오늘 아름다운 여러분의 이념이 용도가 하늘에 전해지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